여러분, 오늘 제가 이번 컨텐츠가 뭐냐면요. 바로, 바로, 바로, 바로. 유해동물 뉴트리아를 잡아가지고 추배이를 먹어보자.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뉴트리아를 잡아서 컨텐츠를 했는데 왜또 해요? 라고 여쭤보실 수도 있는데. 제가 저번에는 뉴트리아 다리만 먹었었잖아요. 그게 정말 너무 아쉽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뉴트리아를 잡아가지고 몸통을 한번 추배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려면 지금 바로 뉴트리아를 잡으러 저 멀리 가야 되는데 혼자 저 멀리 꺼지기 싫어요. 같이 꺼져요. 레스 고. 오늘은 꼭 잡아서 은혜 매겨야겠다. 자,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더 뉴트리아를 잡아가지고 한번 추배를 해보려고 많이 나오는 곳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뉴트리아 하면 또 누구예요? 누구예요, 여러분?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헌터 뻥이요. 아, 저번에 삐꾸님 때문에 지금 그 조회수가 거의 270만이 넘어갔습니다. 아... 삐꾸님이 그때 너무 재밌게 해주셔가지고요. 근데 잠시만요. 네? 아, 잉... 아. 잠옷으로 자책을. 자칭에... 아, 그래도 잘 숨기고 아... 계셨네, 이렇게. 좀 더러운 부분 좀 있어. 아, 자, 그리고 또한명더 있잖아요. 아, 아 네. 구독, 추아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안 돼요. 안 <웃음> 그리고 오늘 또 신기한 게 뭐냐면요. 저번에는 포행망을 한두세개 정도 났었는데 오늘은 포행망을 무려 일곱 개를 었습니다 그리고 미끼도 원래 참외랑 당근만 했었는데 오늘은 미끼도 좀 다릅니다. 좀 이따가 보여드리고 수염이 잠시만요. <웃음> 아니 수염 이거 저 가스라이팅 한거 아니에요? 아, <웃음> 가스라이팅. <웃음> 지금 출발하기 전에 보시면은 원래는 참외랑 당근으로만 항상 이렇게 잡으셨는데 최근에 실험 정신이 생기셔가지고 자요 바나나, 복숭아, 거봉, 자요런 다른 과일들도 조금 도전을 하고 있다 그래요. 그 중에 잡힌 게 뭐가 있었죠? 자두. 아 얘네가 후각이. 예민하나요? 그렇죠 직접적으로 물어보진 않았는데 뭐, <웃음> 밤에 다녔는데 아무것도 안 보일 건데 눈가리에 일단은 뭐 냄새를 맡아가지고 얘들이 가는 거 같아 그럼 내일 잡히면 한번 후각 좋은지 한번 물어보실 의향이 있으시죠? 그렇죠 있으시? 제가 <웃음> 거봉은 한 송이면 되겠죠? 세 송이는 그냥 집에 가서 먹죠? 아니 숙소 가서 먹어야지 아 리브, 또살래네 그러니까. 바나나 그냥 다 넣어버릴까요? 아까운데 아 드시고 싶으시구나? <웃음> 네, 제가 배가 <제가> 고파가지고 <웃음> 오케이 두 개만 복숭아는 얘들이 물렁물렁한 건 싫어해요 딱딱한 네. 걸 좋아해요? 뭐라고 음... 하지 그게? 딱딱한 걸 좋아하는 게 있고 물은 걸 좋아하는 뭐라 고 하지? 물복 파 첨도파? 네, 아니요. 아, <웃음> 막시 보러 봤어요 자 그럼 이렇게 해서 한번 들고 가볼게요 자 여러분 지금 포인트 도착했는데 여기부터 저기 다리 밑에 있죠 여기가 얘네 활동 범위라고 합니다 일단 포영만 하나를 미리 설치해 두신 거를 했는데 네안 잡혀 있었어요 사실 삐구님 제일 베스트는 그거죠 돌아다니는 게 잡는 거 그렇죠 근데 불가능하죠 그렇죠 물 속에서는 진짜 빠르고 물 속에서는 한 시속 몇 나올까요 제가 재보진 않았지만은 <웃음> 한 17kg 정도? <웃음> <웃음> 와 여기 지형 보시면은 뉴트리아가 너무 살기 좋은 저거 보세요 자 부들이라는 건데 저거를 갉아먹고 살아가지고 유해동물이 된 것도 있어요 보세요 잘나간게 있어요 저건 100% 유트리아지신가요네 100%입니다 생태계 교란종이 된 대표적인 이유 중 하나가 봄철에 새싹이 네. 나잖아요 그 새싹을 오들리 먹는데요 그래서 아. 소종생물들 산란장이 좀 사라진다고 합니다 아, 아주 극강무도한 래키구만 예, 뿌리요 이게 되게 말랑말랑해가지고 스펀지처럼 그래서. 오 진짜 썩은 배 느낌인데? 왜? 아. <웃음> 어때요 맛이 어때요? <웃음> 아유트리아가 먹던 거잖아요 사실 유트리아 아버지거든요 <웃음> 네 그렇죠 유트리아 유튜버는 이 정도는 해야 되네요 아그렇그 <웃음> 저번에 똥 드시는 거뭐 깜짝 놀랐습니다 <웃음> <웃음> 아, 이거 어, 또 가져가신다 에이 주머니 넣지 마세요 거주머니 좀 넣어 <웃음> 뉴트리아 간접키스 잘봤습니다아 어, 여기, 여기. 여기 다 커팅 되어있구나 뉴트리아 아버지 왜 위에만 먹나요? 식탁이 이제 이 정도 높이기 때문에 다는 거죠 <웃음> 네. 뉴트리아가 요런데 좀 숨어있을 때도 있죠? 그렇죠 물을 만들어서 쉬어요 와 저런데는 진짜 쉬기 좋겠다 근데 얘네가 물속에서는 숨을 못 쉬잖아요 그런데 물속에서 조금만 자더라고요 웃긴 아... 거는 눈을 뜨고 자요 물속에서 잠을 자다가 숨이 막히면 팍 일어났다가 다시 자고 아여기다 있습니다 아, 아니요 정확해보여 뉴트리아 같았어요 저기 또 포획망 하나 보입니다 저것도 설치해 두신 건데 문이 열려 있는 거 보니까 안 잡힌 거 같아요 어 저거 저거 그거예요 왕우렁이 아리다어 핑크색 와 이게 왕우렁이 아리라고 합니다 핑크색 진짜 예쁘다 이거 외래종이에요? 외래종이에요 에레종이. 근데 네. 아까 삐꺼님은 뒤에서 살짝 뭐라 하셨는데 이게 네. 맛이 궁금하다고 일단 요거는 아이, 설마 먹겠어요? 와, 디지털... 이거는 아니야 아니야. 도둑이 있어요 또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웃음> 또 이거 물로 헹궜어요 <웃음> <웃음> <웃음> 와 이거 진짜. 무슨 맛이에요? 세상에서 처음 느끼는 맛이에요 <웃음> <웃음> <웃음> 자 여러분 이게 여러분 두드리라고 하는 건데 자 요거를 먹어요 부들이랬끼야아 부들부들 한번 만져보세요 눌려줘요 단단하네 딱 사이즈도 내 것보다 좀 작아 아, 아 여기도 안 잡혔네 이거 아... 혹시 어떻게 다친다고 해서 저거 머두면 걸고 여기가 얼룩 튀어나와 있죠 살짝만 눌러보시면 어 그냥 네. 발 닿는 순간 다치는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바로 배세공포증 <웃음> 근데 되게 독특하게도 딱 들어가면 애들이 놀라고 바로 먹잖아요 먹이를. 그렇죠 처음에는 지어박다가 어? 먹이네? 하고 멍온하게또 먹습니다 지능이 그렇게 높진 않나 보다 미친놈이에요 어. 리친 그냥 리친놈이라했어요리리친놈이야 너무 <웃음> <롬> 신나는 새끼들이요 진짜 <웃음> 많이 밟혀있어 여기서 좀 악취가 오, 나요 어? 악취가 나네 뉴트리아 화장실 같아요 <웃음> 아 냄새 네, 너무 많이 난다 저, 저, 저, 나중 나중 물을 안 내려서 그래 비꼬님 <웃음> <웃음> 저기 간식 있습니다 저기 왕우렁이야 아저다시 꼴도보기 싫습니다 <웃음> 아 그래도 진짜 이렇게 몸소 바로 실천하시는 게 원래 직업이 선생님이시잖아요 네선생님야 체육선생님 미안해 얘들아 <웃음> <웃음> 자 여러분 다음 포획말 찾았습니다 아 여기 또안들어온자 여러분 지금 부리님이저 가지고 오는 거 저거까지 해가지고 여기 다섯 개 일단 여기다 한 번에 넣고 그리고 저 다리 쪽에 두 개가 있답니다 저긴 멀어서 따로 설치를 해 볼게요 <웃음> 구라시마이레기야 <웃음> 너 얼굴만 봐도 알아 자 여러분 이렇게 지금 일자로 싹다 통을 열어두고 넣을 거 위에 일단 하나씩 올려둘게요 자 여러분 요렇게 넣어서 해보겠습니다 비꼬님 근데 지금까지 많이 하셨으니까 어디에 그나마 좀 들어갈 것 같으세요? 이거, 이거 빼고 복근향이 좋기 때문에 향이 좋아야 됩니다 아 포도 그 다음은 바나나겠네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바나나보다 손도 복사가 들어간다 어 그러면 어. 배팅 하나씩 걸으실래요? 얼마야? Oh 어 포도? 아니 너 오늘 바로 도랄두 <웃음> 포도를 비꼬님 마시고 네. 복숭아 부르님 저는 바나나 하겠습니다 이거 또흙집내서 해도 되죠? 전톱으로 향만 좀 나가게. 와. 뭐야 너무 먹고 싶다 <웃음> 분명 정상적인 걸 드시는 데 아닌 것 같네 저기 왕우렁이 알 디저트 있거든요 <웃음> <웃음> 자 여기 두개 놓고 각자 거 하나씩 들고 갈게요 어 여기, 여기 좋은데? 핵포인트 핵아 여기 포인트예요 아 뿌리 뽑혀 있네 저거 저거 보세요 여러분 저희 뿌리 뽑혀 있습니다 여기 아, 대자리여기입니다어 곳에 잘 찾았네 뿌리만 잘라갔잖아요 어 그러네 어. 이거는 뭐예요 양파예요? 어 양파다 여기 왜 있어요 양파? 아 이게 양파 농가가 없는데 <웃음> <웃음> <웃음> 저희 다음 포인트로 이동할게요 잡았어 제가 잡았어, 잡았어. 많이 잡았어요 <웃음> <웃음> <웃음> 웃긴 게 뭐냐면 꼭 이런 거 하면은 전문가분들이 와서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여기 해보셨어요? 아니 어? 왜요? 어떻게 하세요? 있는 곳이면은 요런품도 다 누워있어요 이거는 그냥 물 때문에 자연스럽게 누운 거예요 야 혹시 얘가 이런 식으로 옆으로 누워있어서 그럴 경우는 없죠? 그애에는 모르겠습니다 <웃음> 그애는 <외에는 웃음> 나는 삐꾸님이안 잡힌다는 곳을 한번 더 보고 싶어요 자 여러분 제 거는 삐꾸님이 여기는 안 잡혀요 라고 말한데저 여기서 잡아보겠습니다 내삐꾸님 룰알 두개 가져간다 자 여러분 저기 포획망 두개더 보이시죠? 여전히 안 잡혀있네요 내가 말안 하고 있었는데 나 솔직히 불안해가지고 <웃음> <웃음> 아니 아니 저번에도 그래도 두 마리나 잡으셨잖아 한 마리는 잡으실 거예요 어 근데 여기 포획망 앞에 똥 아니에요 뉴트리요똥 아니, 아니에요 어 뭐. 아, 똥이네요 <웃음> 저또 내가 먹으라고 하는 거죠 <웃음> <웃음> 아니 아니아자 아니야. 여러분 지금 아주 명백한 포인트를 찾으려고 지금 계속 걸어다니고 있거든요 계속 한번 찾아볼게요 이 포인트군요 진짜 명백하다 여기 다풀 누워있는 거 보이시죠 근데 마음에 들진 않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여기 나머지 두 포획망은 어디 둘까요 기존 포인트에다가 설치하는 게아 원래 뒀던 네. 데다가 자 요거 하나는 복숭아 옆에 똑같이 놔 볼게요 라기야 부들 옆에서 봐 사진 하나 찍어줄게 하나 둘 찍었어 친타처럼 찍어줘. 그냥 찐따 같아서 괜찮아 아, 괜찮아요. <웃음> 엄청 딱딱하네요 여러분 손톱으로 누르려고 해도 안 눌려요 와 진짜 딱딱하다 딱내 거랑 비슷 아 여기 마지막 포인트가요 야 평소에는 이거를 혼자 다 하시는 거죠? 그렇죠 제가 대단하십니다 <웃음> <웃음> 자 여러분 이렇게 마지막까지 놓고 내일 와보도록 할 건데 내일 몇 시에 와야 되나요? 오전에 와야 돼요 내일 아침에 일찍 와가지고 한번 걷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날 돼가지고 포획마간 확인하러 왔는데 솔직히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금방 쓸것 같은데 <웃음> 오 아유 아 어떡해요 아니야 원래 시작이 이러면은 제가 좋을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저기 첫번째 포획망이 보이거든요 아셰 답받아 없을 것 같은데 뭐야 아안 잡혔다 아. 어차피 삐꾸님 이건 계속 둘 거죠? 그렇죠 삐꾸님 나중에 하셔야 되니까 아니면 우리가 하루 더 있을 수도 있어 난 좋아 여섯 <웃음> 개 남았으니까 아, 아직 확률이 많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없어 다음 통발 갈것 통발요? 포획망이요 하도 <웃음> 송발을 하다보니까 저기도 없는 것 같은데 삐꾸님 저기도 없죠 큰일 났네 이거 진짜로 아... 우리 어? 뭐야 어? 뭐야 어? 뭐야 뭐야 여러분 있어요 있어요 있어있어어 진짜 역시 어? 역시 삐꾸디 와. 먹고 있다 어 먹고 있네 와, 아침 식사하네 근데 여기만 들어오고 여긴 없어요 와 근데 대박이다 어? 지금 어? 통발 어? 4개 더 있죠 야 근데 이게 정신 나간 거 같은데 지금 여기서 먹고 있는데 마지막 식사라는 걸 아는구나 그럼 보시면은 갇혀있어도 이렇게 먹는다고 해요 그래서 보통 발견됐을 때 미끼가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렇죠 지금 보시면 참외도 지금 개박살나있고 참외 흔적이 있을텐데 있네아 밑으로 왔구나 그만큼 먹성이 엄청나요 먹성이 네. 엄청나니까 생태계 유해종이 됐겠죠 다음 통과 저기있죠? 아니 바로 앞에도 있어요 아 저기있네 색깔려 너무 어? 많이 가지고 어? 잡힌 거 어떤데? 두 마리까지는 잘안 잡혀서 저희 저번 에도두 마리 잡았잖아요 잡, 잡힌 거같은 잡혔다. 잡혔다 잡혔다 대박 대박 대박 우와 우와 저기 보이시죠 여러분 아니 거의 예전에 성공률 100% 아니에요? 음네 많이 늘었습니다 실력 <웃음> 오, 오 복숭아에 들어와있다 맞죠? 어 저기 호흡. 좋아 우와 대박이다 지금 여기 구석에 처박혀있거든요 자 얘네가 지금 이렇게 작아도 나중에는 포획망보다 커지죠? 그 정도는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거의 길이는 1m정도 센다고 네, 하는데 네. 데가... 네. 와 이거 복숭아 먹은거 보세요 아주 알차게 먹었네 이렇게 쉬고 있네 어허 먼저 보세요 여러분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공격성이 세서 확 돌아서 뭅니다오 이렇게 건드려도 되게 둔하다 어? 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아 여기 한 마리 더 잡혀있었으면 진짜 좋았겠다 와. 이게 조금 귀엽게 생겼다고 해서 불쌍히 이렇게 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 왜냐면 유해 동물이고 지금 잡아놔야지 나중에 커져서 잡으면 더 잡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더 많이 먹고 못생겨도 유해종인 경우도 있어요 어디요 여기요 백근이 혹시 이 녀석의 들어온 경로를 혹시 알수 있을까요? 제가 네. 또 뉴트리아가 데봐서 <웃음> <이렇게. 웃음> 저그 와중에 등다 젖으신 거 보세요. <웃음> 진짜 뉴트리아 같아요. <웃음> 아 여기로 왔구나 이렇게. 맛있는 냄새가 난다. <웃음> 아 이렇게 들어왔구나. <웃음> <웃음> 자 그러면 저희 제 거랑 삐꾸니꺼 남았죠? 그렇죠. 가봅시다 가봅시다 자 그러면 삐꾸니꺼 나가거든요 오늘부로 은퇴를 하겠습니다 제거 아직 안 끝났잖아요 <웃음> 거의... 누가 봐도 거기는 루티리아 드가면은 그는 문제가 있는 루티리아라고 봅니다 저 원래 문제 있는 애들 잘 잡거든요 <웃음> 제발 있어라 제발 바나나에 제발 아니 있는 거 아니에요? 닫혀있는 거 같은데 저거? 아니 여러분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돌아갑시다 건들지도 않았다 이거 진짜 내년까지 포획마몇 개를 목표로 하시나요? 30개 정도 짝사를 내버리겠어 <웃음> 저는 포획마을 제가 한 10개 사올라 그랬어요 사실 오, 저번에 2개로 해가지고 선불로 주셔도 됩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택배로. 네. 근데 통발이 갈 수도 있어요. <웃음> 유트리아 꺼내러 가야죠. 아, 이게 제일 떨려. 너 이래끼 너 가져가기 싫어서 두녀 두자고 했지, 계속. 어떻게 알았어? <웃음> 저거 무겁단 말이야. 이 녀석은 이제 지자체에 가져다 주고 나머지 한 마리는 삐꼬님이 요리를 하고. 삐꼬님이뭐 하신다고 하셨죠? 눈 멀리서 오셨으니까. 아, 예. 샤부샤부. 유트리아 샤부샤부. 이번에 드실 거죠? 하 <웃음> 먹네 그리고 저는 혹시 갈비대만 이렇게 어, 빼주실 네. 수 있나요? 네. 저는 그러면 은 유트리아 샤브샤브 간단하게 먹은 거 찍고 갈비대 가져가서 은혜한테 먹여 볼게요 용값 <웃음> <웃음> 여러분 이제 이 녀석을 꺼내서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삐꼬 선수님 나오셨습니다 정말 싫어요 근데 또 실력이 좀 많이 <웃음> 네. 느셨다고 <웃음> 야! 이야 역시 이야 얘 물라고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거물갈키 보이시죠? 아 저번에 내가 이 다리를 먹었다니 진짜 맛있었어요 진짜 맛있어? 아 진짜 맛있어서 놀랐어요 어. 진짜 거짓말 안 못해서 치킨이랑 거의 똑같은 느낌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한번 들어볼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두 마리씩을 잡아가지고 야 조용히 해. 한 마리는 지자체 갖다 주고 한 마리는 자로 추배를 한번 때리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여러분 이제 삐꼬님이 손질을 할겁니다 나사 사타구리 <웃음> <웃음> 샤브샤부는 다리랑 이런 살을 내서 먹나요? 그렇죠 다리에 살이 많으니까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지금 손질이 완료되는데 작은 게두 개가 앞다리 옆에 게 뒷다리 그리고 여기에 갈비입니다 제가 요 몸통을 가져가고 여기선 요 다리들만 먹을 건데 이게 여러분 바꿔치겠다 이런 얘기 혹시 하실 수도 있어가지고 제가 살짝 준비했거든요 한 1초 보여드릴게요 자 보세요 오 예예 예. 이제 잘라주세요 발톱 잘라주세요 어? 아야아야아니아야내일샵 <웃음> 아니, 아니, 아니. <웃음> 아, 아니잖아요 아유 또 그러시네 저번에도 그러시고 나 <웃음> 썰요 자 그럼 뉴트리아 갈비는 제가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웃음>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모든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이 단호박 진짜 잘 썰었네 누가 쓴 거예요? <웃음> 내가 내가 썰었잖아이지 <웃음> <웃음> 자 그리고 이건 거의 뭐 뉴트리아 오마카세 아닌가요? 이건 솔직히 회로 드실 수 있으시죠? 회로 <웃음> 아니면 나이 마이왕우로이 <왕우러미> 알로 만족합니다. <웃음> 손가락이 가고 있었는데. <웃음> <웃음> 자, 여러분, 이제 먹어볼게요. 자, 요거 이렇게 담가가지고. 야, 벌써 이렇게 익어가네. 자, 여러분, 이제 익은 것 같으니까 한번 먹어볼게요. 칠료소스에이제툭찍어가지고 많이 찍어가지 부피보다 더 많이 칠료소스를 <웃음> 자, 바로 한번 보겠습니다. 샤브샤브는 처음에 먹을 거라는 생각도 안 했어요. 쪼베를 요. <웃음> 눈이 커질 수밖에 없어. 질리지 않고 너무 야들야들하고 맛있어요. 어, 드셔보세요. 드셔보세요. 쇼베를. <웃음> <쥬베르? 웃음> 와! <웃음> <웃음> 아 깜짝 놀랐네. <웃음> 야들야들합니다 그냥. 맛있죠? 에이 거짓말. 에이또 혼자 이미지를 챙길라고. 아예 맛있어요. <웃음> <웃음> 자 이제 갈비 대두고 집으로 가서 은혜 먹여 볼게요. 아 맞다 맞다 선물 드려야 돼. 뭔 <웃음> 선물이요? 또 선물이 있어요? 아왜호야 그게 뭐예요? 비싼 <웃음> 거예요 <웃음> 파타고니아. 오 파타고니아네. 이야 진짜 여러분 파타고니아 파타고니아. 잠깐만. 자세히 읽지 마세요. 팔공산이요? <웃음>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뉴트리아 통구이를 가져왔습니다 <웃음> 은혜야 너왜 표정이 안 좋아? 이상해 은혜가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쥐기 때문에 오늘 요거 맛있게 요리해서 한번 추베이로 쳐 먹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아. 구독자분들은 원하실 <뭐나> 거예요 아 <웃음> 아니야 <웃음> 야쟤 뭐하냐 야 상만아 일로와 일로와 야야 정마 일로 와 엄마 간다 정마 엄마 간다 콜백의 주격성이에요 여러분 <웃음> 강아지 키우실 때 콜백 무조건 아세요 자 오늘 근데 야외로 나왔잖아요 자 여기가 개인 사유지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희가 막쓸수 있어요 자 여러분 오늘 이 뉴트리아로 뭘 해먹을 거냐면요 제가 통으로 가져가고 갈비대를 같이 가셨습니다자 그래서 요거 반 잘라가지고 갈비대는 숯불 바베큐로 해가지고 추배를 파고 나머지 반은 통튀김 갈게요 둘 중에 먹으라면 뭐 먹을 거야 굳이 굳이 굳이 굳이 굳이 굳이 굳이 굳이 안 먹어 구, 아, 알았어 따라 오늘은 여기 싹다 세팅해놨어요 따라라 야야야야 상만아 뉴트리아 펀치 좋아하는데 맛있는 냄새가 나거든 여러분 뉴트리아 드셔도 됩니다 왜냐면 식용이고 식용으로 들어와고 그게 방생에대해서 유해동물이 된것 뿐이에요 은혜야 표좀 풀어 너 뉴트리아 좋아하는 사람들 가스라이팅이야 뉴트리아 좋아하는 사람이 삐꾸님 어너 삐꾸님 사과해 사과해 <웃음> 죄송하다 해야지 <웃음> 자 그리고 여기다가 통튀김을 할 건데 안전하게 여기 위에다가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야얘 미쳤나봐 아 냄새만 실태 거기 <웃음> 내가 그 의자 아니었어? 내 자리.. 내 자리이냐? 이거 내가 생일 선물 받은 건데 무슨 소리야 우리 부부야 아니야 <웃음> 아니래잖아 <웃음> 자 여러분 일단 도마에다가 요거 뉴트리아 올려두고 자 요거에다가 참수술 해가지고 수술 피워줄겁니다 디덕 딩 가위 있잖아 빨리빨리 빨리. 잘라버려, 잘라 잘라버려 잘라버려 잘라버려 자 여러분 이렇게 싹다 준비가 됐으면 요 토치 바로 딱킨 다음에 파야 자 그리고 바로 조어아 따가 아. 맞아 이거? 아니 얘를 덮어야지 아 이거네 그래 잘한 거 아니야? 잘 못했어 좋아 <웃음> 와 쓰레기다 자 요걸로 숲 밑에 여기를 많이 이렇게 지져주면 훨씬 더 효과가 좋아요 너 너무한 거 아니야? 거의 나한테 찌기 하려고 야야야야야 야, 야, 야, 야. 카메라 카메라 <웃음> 참수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엄청 찌어요 그냥 그냥 조심해 카메라 아나 진짜 타... 흥나네 알았어 알았 여보 줘봐 <웃음> 여러분 보셨죠? 여보 줘바라고 하는 거 자, 로맨티스네 너 맞아요? 진짜 더럽게 못하니까 <웃음> 더럽게 내가 이런 거같 그리고 숱을 왜 이렇게 올렸어 다 보냐? 너 리질래 진짜? <웃음> 이렇게 잠깐 냅두면은 알았어 다죄 알았어 다뭐죄 라고? <웃음> <웃음> 너가 절고 어이없지 <웃음> 이렇게 되면은 알았어다죄 <웃음> 안지도 않는다 여러분 이렇게 숯불이 붙는 동안 자 이제 여기요 여기요? 여기요 광고 받고 싶어? 응 음. 여기요 광고 하면 어떻게 할 거야? 기존 광고가 뭐였지? 요기? 여도요라 y 기요 이거 아닌가? 몰라 아에듀 o 이구나 이거 i 기요여 i Yogi, Yogi, Yogi, Yogi, Yogi, y o 허위사실 아 이거 편집 <웃음> 자 여러분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부위가 있거든요 이쪽이 지금 갈비떼에요 <웃음> 자 그래서 야야 야, 네, 먹는 네, 거라니까 네. 너가 그러면은 노란딱지를 받는 거야 아 맛있겠다 라고 연기를 해줘야 노란딱지 안 먹고 보는 아, 거지 어, 마트들트자 <웃음> 그래서 여기를 반을 자를 거예요 그래서 요 갈비떼는 숯불이 굽고 나머지는 통으로 튀길 거라서 왜 우리 집비 있어 <웃음> 어? 너 나랑 별거 해? 너 <웃음> <웃음> <요> 텐트에서 짜잖아 비헤헤비빌라고 <웃음> <웃음> <피빛이라고> 했잖아 <웃음> 엄마한테 전화 온다고 나쓰아안절리인데 <웃음> <웃음> 칼로 해야지 아 맞다 칼 가져왔지? 오씨아 <웃음> 잠깐만 왜 진짜 놀래? 아 무서워 너 아침에 일어나면 내 얼굴 보면서 일어나고 무서워 그런게 아름다운.. 무서워? 어아 <웃음> 그리고 고기 잡을 때 요런 칼 쓰는 거 알지? 마장동 팡이입니다 어떻게 드릴까? 반으로 잘라주세요 반으로? 오케이 아 반으로 잘라달라니까 몇 번을 치는 거야? 볏집 유트리하여 야삭! 마장동 사무라이 안에 갈비뼈 보이지? 어때? 맛있어 보이지? 툭툭툭 <목소리> <목소리> 자 요거를 올려놓고 이걸 위에 덮는 거 왜요? 그러면 훈제처럼 되거든 <목소리> 아닐 거 같은데요? 내가 고기하시는 유튜버분들이 이렇게 하는 거 많이 봤거든? 너 그럼 그분들 지금 비하하는 거 아니야? 너는 못 한다는 거지 나는? <목소리> 어. <목소리> 더 기분 나빠 자 그래서 보통 펜션 같은 데 가면은 동그란 거 해가지고 뚜껑 여는 거 있잖아 음. 안에 보면 막 칠면조일 거 이런 거 음. <목소리> 재밌었지? 방금 <말고 칠면> <목소리> 아니 어이없어가지고 재밌... 그게 재밌는 거야 그런 거를 이거를 덮... 품으로서 그런 효과를 낼수 있는 거야. 이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자를 한 거지. 어. 아 됐다. 야. 어 주로 주로. 그네야. 맛있어 보여야 너 딱이 안 붙는다니까. 아. 먹는 거잖아. 주로 주로 그리고 음이 내려갔어. 원래는 약간 오, 파샵이었는데 오. 지금 레야 레. 파샵. 졸업 졸업. <웃음> 그렇지 잘했어. 아니지. 이걸 이렇게 좀판판하게해야 저걸 올리지. 아 다시 말 걸지 마. <웃음> 네가 다 건드려놓으니까 얘네가 불을 붙을 새가 어디 있어. 너쯤 찍어보지 걸려. 어 미안 미안. 그럼 얘한번더 조지면 되잖아. <뭐라> 그거 하지 말라고 했지. <뭐라>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뭐라> 아, <뭐라> 은혜야 이거 그거 알지? 이거 할 때도 조조조조 하는 거 알지 너? 빠야. 어. <뭐라> 하나 둘 셋. <뭐라> 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 오, 왜 잘해? 맨날 연습했어 네 여러분 <웃음> 이렇게 숯이 어느 정도 하나도 안 붙였으면 바로 그냥 그림 올릴게요 은혜가 그냥 하재요 왜 은혜가 성격이 급해가지고 대충은 하자고 그냥 하더라고요 요정도예요콩팡기를 <웃음> 생각하는 마음이 야딱 요정도일 뿐자 그러면 이제 요 뉴트리아 갈비때 바로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올려버려 자이렇게 하고 얘가 두껍고 뼈가 있기 때문에 자 요거로 훈제의 느낌이 날라고 싹 덮어주면 끝이요 우리 집 냄비 아닌가요? 맞아요 너네 집 우리 별거 하지 아 너무 앉아서 찐게 나을 것 같아요 시끄러워 아. <웃음> <웃음> 지금 촬영 들어갔어? 응. 그러면 나한테 그럼 안 되지. <웃음> 내가 세척해야 되는데. 너 그때. 너 세? 앉아서. 저기 앉아서 해. 기다려. <웃음> <웃음> <웃음> 여러분 이게 어쩔 수 <웃음> 없어요 촬영할 때막 은혜한테 막 뭐라 하면서 장난치고너 그때 <웃음> 센 척하다가 눈도 엄마도 주고 센 척하더라 <웃음> <웃음> 야 김은혜 진짜 뒤질래? 야 김은혜 잠깐 주간 작업 보여드릴게요 따라라 뒤집으면 오야 어? 닦았다 야 이거 뭐야 털인가? 아왜 아, 맛있겠지? 주룩주룩 어, 주룩. <웃음> 고마워 <웃음> 자, 여러분 이 수프레그 올때 꿀팁이 뭐냐면요 자주 뒤집어줘야 돼요 자주 그리고 라가리 봉요 여러분 이제 통구이를 해야 되잖아요 아 통구이를 뭐였지? 통튀김크레이레 끼야 돌아오 그레이 그래. 그래 시 아니야 껐어 껐어? <웃음> 아 이거 빨리안뜨거놓고 뭐했어 대송합니다잠시 <웃음> 만들기 다려주세요 거의 다했어요너 뭐였냐? 죄, 죄, 죄. 죄, 송합니다 죄, 죄, 죄, 죄, 죄, 죄, 죄, 죄, 그 죄, 그 죄, 죄, 죄, 죄, 죄, 죄, 죄, 죄, 죄, 죄, 죄, 죄, 죄, 죄, 죄, 죄, 죄, 죄, 죄, 죄, 죄, 죄, 아니 죄, 그 죄, 죄, 죄, 죄, 죄, 죄, 죄, 죄, 죄, 아 너무 싫어 <웃음> 자 여러분 이제 요 튀김류를 여기다 바로 롱롱롱롱롱롱롱롱롱롱롱 사실 여러분 언너언니나 on, 롱롱롱롱롱이나 long, long, 크게 할 레키가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요거 바로 롱롱롱롱롱롱롱 그래, 너 만약에 채널을 주잖아 아. 너뭐할 건데? 어. 너 악세사리 만들고 이런 거할거 아니야? 아니? 나뭐 먹을 건데? <웃음> 자 여러분 이게 기름 담으으면 바로 불야야 <웃음> <야>. 왜요? <웃음> <웃음> 요 파이아는 안 건들기로 했지 않았어? 제가 건대요 아니면 <웃음> 불이야 밀고 시마 불 너무 적급해뿌뿌리야 이렇게. <웃음> 쫄보 컨셉이구나. 뿌뿌리야 <웃음> 그렇게 하면 좋게. 하나, 둘, 셋. 뿌뿌리야 <웃음> <웃음> 자, 여러분 이렇게 기름이 어느 정도 달궈지면 자, 요 유트리아 입장. 잘 가요. 오 지금 거품이 막 올라오는데 얘는 제가 아주 확실하게 튀겨줄 거예요 왜냐면은 조금이라도 덜 익으면 솔직히 위험합니다 왜? 야생에 있는 애들이니까 익히면 괜찮아 그리고 여러분 계속 말씀드리지만 식용 이거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저번에 뉴트리아 올렸을 때 그런 거 먹고 잘못되면 어떻게 하시는데 식용입니다 그리고 살만 아주 잘딱 했기 때문에 비도싹다 뺐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도 같이 먹겠대요 아니. 맞지? 우선 대답만 해야 돼? <웃음> 올라온다 올라온다 라가리 봉쇄 은혜야 일로 와 ASMR 하지마 하지마 <웃음> 렌즈 타 렌즈 타 제발 제발, 제발 하지마 알았지? a s 야야야야야야 야, 야, 야, 야. 빨리 와너 다쳐 거기 있으면 좋다 좋아 뭐가 좋아? 소리가 야 뒤질래 가지마 거기 카메라 <웃음> 우와 치킨 냄새나 맛있겠지 않아? 솔직히 솔직히 아니 많이 먹어 <웃음> 고, 고마워 고 어때요? 내가 다된거 같지? 응. 너 믿을게 너 같이 먹는 거니까 아니 너무 먹기 싫어? 응 내가 봤어요 여러분 유튜리가 닭다리 먹었을 때 쳐다보고 싶지 않아가지고 선글라스 끼고 촬영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맨눈으로 보고 있는 거 그러니까 세 번째 잡아오면은 먹을 거 같아 아니요 먹을 거 같아 요 아니요 먹을 거 같아. <웃음> 먹을 거 같아 먹을 거 같아 먹을 거 같아 먹을까 <웃음> 여러분 이거는 접시를 저희가 준비 안 해와서 여기 올려놓고 시킬게요 자 여러분 이제 숯불을 한번 볼게요 와 이거 봐봐 집 나오지? 오 그거 같다 치킨 오 어, 그래 치킨 같잖아 치킨보다 훨씬 맛있어 이게 숯불 할때 꿀팁이 뭐냐면요 센 불에 하시면 안 돼요 그냥 약한 불에 차라리 늦게 먹더라도 오래 하는 게 겉바속촉이 된다고 합니다 겉바록초 좋아해? 아니 뭔가 이걸 녹촉하면 안될거 같은데 그럼 바삭하게 하면 너 먹을 거야? 아니 아빠 거기 한번 너 먹을 거야? 알레르기 있어. <웃음> 어, 냄새가 뭔가 양념한 냄새인데? 그래. 뭐래? 뭔 소리야? 너가 해서 나를 받아준 거 뿐인데 네가 거부하면 어떻게 해? 이거 이러면 돼? 야, 나 근육쫄지 한데 너가 오 쩐다 한데 뭐래? 불분 아니까 자기. 내거라고 했잖아. 이따가 내가 언제 하려고 타이밍 보고 있었는데 네가 그거 뱉은 순간 안 뭐야, 내... 아니까? 뒤질래? 니가 <웃음> 그걸 뱉을 순간 우리 둘은 지금 경쟁이 시작되거 알지? <웃음> 하지마 자가 보세요 여러분 여기 갈비 때가 제가 이거를 원했어요 패밀리 레스토랑 하면 립스 온드 밥이라고 옛날에 TGIF에 가시면 있었거든요 알아? 등갈비 해가지고 양념 쫙 바베큐처럼 해가지고 나 <웃음> 네, 그거 싫어했어 그거 싫어해도 충분 아니까? <웃음> 아싸 1대요 내 것도 쳐줘야지 아그거 알지 시작을 알린거죠 충분 아니까? 충분하니까. <웃음> 계속 얘기. <웃음> 이거만. 충분하니까. <중문> 충분하니까. <아닌가? 웃음> <웃음> 여러분, 제가 그걸 원했기 때문에 잠깐 얘를 이쪽으로 덜어낼게요. 여보, 너 새끼 지금 탈출했거든. 내 새끼 어디 있어? 점프해서 <웃음> 탈출. 김상만 <웃음> 아, 엄마한테 아구나 김상만 분양합니다 아, 왜 이렇게 숨이 차냐 그 어떤 곰팡이 분 DM 왔더라고 뭐라고? 잘생겼다고? 옛날에 잘생겼는데 지금 너무 돼지새끼 같다고 아니 진짜 직접적으로 돼지새끼 같다고 하셨어? <웃음> 어 그분 DM 좀 줘봐 <웃음> 은혜한테 DM하신 분 걱정해주셔서 진짜 진심으로 너무 감사합니다 돼지 가스라 했지. 여러분 여기다가 이제 바베큐 소스를 바를 건데 뭐 고급스러운 바베큐 소스도 있겠지만 저는 베리아리로르 자 저는 요게 최고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쫙한 다음에 자, 이렇게 발라주는 거예요 오너좀 재밌어 보이지? 어. <웃음> 역시 바로 걸려들 거야 봐봐 잉한 다음에 아 호! 나도 해볼래 이거 <웃음> 여기 틈새 아 이런 거 미치지 은혜야 너 호호 나한 번만 너무 재밌다 너무 재밌다 한 번만 해보자 해봐 해봐 너도 해봐 우와 야야 <웃음> 야, 정신 차리면서 해. 여기도 해줘 여기 여기 모가지가 잘렸던 부분이거든 어. <웃음> 알았어, 알았어. 야, 너 피부 관리사 같은 거 한번 자격증 받아봐. 오. 오늘 밤에 나좀 해주라. 나 블랙헤드 좀 빼줘. 아, 시루 농도로. 자, 밑 뒷진 느낌. 아, 요거 딱 들고. 다 씻고 주는 거예요. 덮어요, 덮어요. 라떼 씁니다 여러분. <웃음> 비올것 같은데. 자, 여러분, 이제. 나도 왜 이렇게 했답니다. 돼지새끼니까. 그 DM 보내면 정확히 나한테 저 아이디. <웃음> 자, 여러분, 저 숯불 구기가좀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자, 요거 바로 한번 먹어근데나 무슨 약간? 유투리아 고급 레스토랑에서 서빙하는 사람 같지 않아? 알랑, <웃음> 알랑. 알지. 내새유행어 <웃음> 알랑, 알랑. 어때? 영신가 <웃음> 자, 여러분, 그리고 요게 뭐냐면요. 바질가루입니다. 제가 바지를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여기다가 아왜 이렇게 답답하게 되냐. 반대편 열어버려. 아 이게 나 답답한 거보다 시원한 게 낫지 맞지? 어. 남자답게 오. 좀 멋있었어? 어 멋있다. 남자답게 그 DM 보내서는 나한테 아이디 줘. 어때요? 무서웠어? 아니. 자, 여러분 요거 바로 먹어볼게요. 초베르. 내가 알지? 치킨보다 맛있어. 아니 진짜. <웃음> 예상보다 냄새 맡았어. 잠깐만 봐봐. 치킨보다 맛있지. 야 진짜 맛있네요 여러분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지금 먹은 게 가슴살 부위 같아 요 그래서 저번에 먹었던 다리보다 훨씬 뻑뻑한데 뉴트리아가 지방이 없대요 다 단백질이에요 그럼 음. 뉴트리아를 잘먹거 아니네? 왜? 너는 지방이잖아 요거 맛있게 드세요 <웃음> 저는 딱딱한 거 싫어요 전 지방 좋아해요 그래서 자 요부 있죠 요부위 바로 한번 먹어볼게요 초베르 트룩트아이와 <웃음> 개부드러워 음와 진짜 부드러운데? 요 부분은 다 다리랑 비슷한 느낌이에요 오 진짜 맛있어 너 진짜 안 먹을래? 응 음. 나는 너 욕만 먹어도 충분 아니까 <웃음> 너 그거 기회보고 있었구나 그랬어 어어는지 어? 이거 봐충분 아니까? 죄질 <웃음> 내 이건 아니지 이거 바로 나온 거 맞지 진짜 유럽 하지도 않았어 자 여러분 여기 한 번만 보자 보시... 아니 하지마 <웃음> <웃음> 자 여러분 여기 보시오도 하지마 그냥 앞으로 말하지 말고 카메라 좌우 액션만 해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은 이게 진짜 부드러워가지고요 충분 아니까? <웃음> 네. <웃음> 자 여러분 진짜 맛있습니다 빨리 리뷰해주세요 진짜 너무 맛있어가지고 진짜 너무 부드러워가지고 이거 은혜랑 둘이 먹는데 솔직히 아주 충분해 아까 나 혼자 먹어도 충분하니까 판내나 판해요 어떻게 아 괜찮아 괜찮아 뭐가 괜찮아 아 괜찮아 여덟 분 괜찮아 형 가끔 한건뭐왜아내 아, 너무 심해 그럼 하지 마 알았어 야, 알았지 어. 어때요 그냥 뭐... <웃음> 뒤질래 <웃음> 진짜로 <웃음> <웃음>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바로 한번 먹어볼게요 자 보시면은 괜찮아요 여러분 왜냐면 이 부분은 먹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앞부분 여기 먹을 건데 그냥 이렇게 긁어내면 괜찮아요 그치? 이게 음. 괜찮았지? 자 이제 이 부분들 한번 추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트리아 갈비 자 바로 먹어봐요 추배를 거짓말 거짓말이야 아니아니 아니, 진짜 맛있어 우와 넣자마자 <웃음> 맛있어 넣자마자 기침하지마 그냥 괜찮아? <웃음> <웃음> 진짜 맛있어 근데 여러분 뭐라 맛을 비교할 수가 없는데 닭은 아니야 요보이는 완전 닭이랑은 달라 와 진짜 비교할 것 같은데 반대편 여기 모르게 이게 약간 날개 쪽인가 봐 날개가 없지? 날개 <웃음> 쪽너 <웃음> 이거 닭이지? <웃음> <웃음> 아니야 자이 부분 먹어볼게요 초베르 와 진짜 야들야들해 이건 또 돼지고기 같다 돼지고기 닭이지. 하지 말래도 왜닭철리왜 <웃음> 있어 여기 <웃음> 여러분 요분먹어요여게 뭐냐면 다리 엽살 겨드랑이 같아요 초베르 와 와. 와, 미쳤는데? 아까 그거랑은 완전 달라요. 여기가 훨씬 맛있어. 갈비 쪽이. 아까는 여기 저위쪽 여기가 어디냐면 목이에요, 목. 진짜 중요한 거 뭐냐면 간을 아아 아, 략 아, 얇겠구나. 아, 거짓말. 이건 죄송해요, 여러분. 조금만 먹어 볼래? 아니? 이거 다 살이야. 봐. 진짜 오야. 힘줄힘줄 너무 챙겨. 빨리 줘. 한 번도 안줘 봤는데. 주워, 아, 아, 어, 알았어. 으이. 다시 먹어. <웃음> 여기 조금만 먹어봐 아, 안 먹는다고 안 먹을 거야? 어. 안 먹을 거야? 진짜 안 먹을 거야? 어. 진짜 맛있는데 안 먹을 거야? 한번 봐야 어. 내가 먹을게 자 그럼 여러분 여기 살 있죠? 이거 뜯어가지고 요거 마지막으로 저 욕먹어도 괜찮으니까 은혜 먹이고 끝낼게요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너 찢었어 일로와 나한테 와요 빨리 얼로와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일로... <웃음>